아안녕 아, 오늘 너의 데이터를 확다 뽑아버릴거야 무휼. 왕을 참치 가지 말라! 똑같지 않니? 뭔데? 아그 송중기 뭐? 세정대왕 바람 바람 잘날 없는 나무 그거 거기서.. 하지마.. 모혈? 내가 나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그래? 아, 아! 뿌리 깊은 나무 <웃음> 바람잘날 <달라를 웃음> 아! 바람잘날 없는 나무 아니었구나 아! 뿌리 깊은 나무구나 아네 뭐, 미안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널띄어주세요 만약에 바로 앉아도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잠잘 수 있겠다 이제 침팬치가 된것 같다 <웃음> <웃음> 침팬치가 어, 된것 같다 어? 늦게 된거 여기서 갑자기 귀가 툭튀어 아니 어떻게 여기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귀가 툭 튀어나오니 어 여기 귀가 갑자기 툭튀해가지고뀨 아, 깜짝 놀랐네 이거 머리카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웃음> 귀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미안해. 어. 아니 나 여기 귀가 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음. 귀를 삐으면 어떻게 아프게? 어, 미안해. 에, 자기 엘프기라서 그래 엘프기. 이거 봐 엘프기야. 완전 엘프야, 자기. 머리가 이렇게 여기. 그런데 이렇게까 진짜 엘프 같다. 아니 머리가 여기쯤에 어. 있는데 음. 귀 때문에 항상 머리가 이렇게 부시시해. 아니, 근데 귀를 이렇게 나오게 해. 완전 엘프네. 좀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다 뭐좀 이렇게 특수 효과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웃음> 뾰족하게 하면 이제 엘프야. 사람들이 엘프인 줄 알걸? 안녕, 사람들이귀 이거 좀 이상한 게 아니야, 있을까? 안 이상해. 귀. 원래 귀 그렇게 생긴 사람이 복이 많아. 옛날에 유비가 그랬어. 유비? 유비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부채처럼 생겨가지고 귀가 크면은 뭐 재복도 많고, 응. 그런 거막하튼 많대. 음, 응. <웃음> 이거 되게 <제일 웃음> 시원하다. <웃음> 유비는 아니래, 유비는 아니. 엘프 귀 하여튼. <웃음>